시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린 후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벤츠는 드레인과 레벨링 플러그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일펜을 탈거합니다. 오일필터를 제거하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성 슬러지가 많이 포집되어 있지만 큰 새조각과 같은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특이사양은 없어보이네요. 흔적이 남지 않은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팬을 클리닝합니다. 신품 마그넷과 가스켓을 장착합니다. 신품 오일팬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고무 재질 가스켓의 경우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오일팬 볼트의 모습입니다. 신품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바른 후 장착합니다. 오일편의 경우 손으로 고정멀투를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합니다 각도법으로 2차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훅스 타이탄 ATF 7134 FE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규격인 MB236.15를 충족하며 공식승인 미스팅된 내...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답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 드레인과 비교해 밝은 색을 띄기 시작합니다. 시간을들여 충분히 드레인해 주고요 다시 한번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해 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린 후한 차례 더 변속을 진행한 다음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와셔를 교체한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4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토크로 플러그를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S350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과 신유입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